준비해주셨어요. 저의 콘순이 콘순이 노래랑 함께 시작을 했어요. 저랑 아주 어울리죠? <웃음> 오늘은 제 생일이라서 이렇게 혼자 이앱을 켜봤는데요. 근데 사실 두 번째라서 안 떨리는 줄 알았는데 벌써 떨리네요. <웃음> 오늘 뭐가 있냐면 이 예쁜 콘순이 케이크, 콘순이 케이크래요. 나비 케이크가 있는. 네, 한번 촘불, 촘불? 불을 소원을 빌고 끌게요 와우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는 비밀을 <웃음>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예쁜 진짜 예쁜 보라색 나비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아직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크루와상도 있고, 만들렌도 있고, 피난시도 있고, 스콘도 있고.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웃음> 이거 댓글 부를 수 있는 오늘 브이에 보기 전에 멤버들도 축하해 주셨어. 해해 해주, 주셨대. <웃음> 해 줬어요. 사실 밤 12시 되자마자 뛴 되자마자 요진 언니가 축하해 줬는데 <웃음>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멤버들 멤버들도 케이크 막해 가지고 축하해 줬거든요. 감사합니다. 와. <웃음> 댓글 이제 건주를 뺄까요? 캡처 타임 한 번만 하고 어때요? 건주건주 해봤거든요 이제 오늘 레이의 생일파티 완전 근데 혼자 니까 조금... 조금 음. 맞아요 레이 뼈너 딴 조비카이 맞아요 오늘은 이제 생일파티예요 아 생일은... 그러면 저의 생일 축하하기 위해 생일 노래를 한 번만 다시 불러볼까요? <웃음> 저랑 완전 잘 맞는 거거든요 케이크 <웃음> <웃음> 다시 촛불켜 해주신다 이게 멋진 연주할 수 있는 기타도 있거든요. <웃음> 싶었어요. 사실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틀어주셨거든요. <웃음> 멋지게 아주. 아, 맞다. 다시, 다시 촛불 볼게요 다시 서원 빌고. 맞아요 저랑 딱맞는 생일 노래를 불렀거든요 <웃음>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나비 <웃음> 케이크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이대로 뭔가 영원히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웃음> 김래 지구 부셔 케이크 부셔 아무 <웃음> 어. <웃음> 케이크 뿌셔, 부셔, 뿌시지 부셔, 않을게요. 오늘 생일이니까. 이제 건준은 안녕. 오늘 여기 혼자 하면 외로우니까 우리 친구도 초대했어요. 우리 친구도 이렇게 모자 써가지고 제 동생이거든, 요예 <웃음> 그래서 오늘 파티에 참석해 주시는 분은 이 오리친구랑 다이고예요 저 인기 완전 많죠? <웃음> 제일 첫 번째로 축하해주는 사람은 현서였.. 이서였나? 이서가 톡으로 12시 땐대자마자 보내줬거든요 제가.. 제가 막 1등이죠? 이랬는데 아니요 <웃음> 제 베프가 1등이었고 2등이 현서.. 아 이서였어요 그래도 멤버들 진짜 바로바로 바로 축하해줘가지고 진짜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올해는 다이브 다이브와 함께 이렇게 축하 파티도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오빠 삼도 전화 했다? 당연히 했죠. 아 오늘 안 했나? 오늘은 계속. 今日はずっとお母さんとトークしてましたお가さん가ダイ가 오빠가 오빠 많이 빠가오빠い 오빠가 어요가 오빠가 오빠て 오빠가 오빠가 오빠가 오빠가 오빠가 다이브 오빠가 오빠가 오빠가 오빠가 오빠가 오빠가 오빠가 오빠가 오빠가 오빠가 오 완전 귀여워 <웃음> 리즈는, 리즈는 어떻게 축하해줬냐면, 바로 톡도 주고, 일단, 일본 선물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케이크가 있는데, 케이크 기프트로 보내줬어요. 진짜 좋아해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리즈야, 고마워. <웃음> 이서도 고맙고, 예진 언니도 고맙고, 가라 언니도 고맙고, 원영이도 고맙고 진짜 멤버들 다 완전 축하해줬어요, 선물도 주고 근데 진짜 다이브 분들 진짜 외국에 있는 다이브 분들도 완전 많이 축하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아,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음.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오늘 좀 게임을 해볼까 하는데 이거 봐도 될까요? <웃음> 와, 해피 레이들 이렇게 있거든요 해피 레이들 레이의 19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너무나도 <웃음> 레이의 생일을 맞아 아이브 행성에서 멤버들이 텔레파시를 보내왔습니다 비비비 우주에서 텔레파시를 보내셨나이 텔레파시가 레이에게 성공적으로 전달되면 준비되어 있는 랜덤 선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총5개5개 어? 상황 문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멤버들이 예측한 다수의 답과 레이의 선택이 일치하면 선물 뽑기권 호키폰 한 개를 얻게 됩니다 우주의 신호를 읽기 위한 귀여운 포즈와 함께 첫 번째 신호를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주세요 <웃음> 우주에서 아주 우주 톤신 통신, 멤버들의 톤신을 느끼면서 첫 번째 문제를 해볼까요? 들은 재밌겠다 멤버들이 나에게 비밀이 있었네 나도 모르게 짜잔 오케이 비비 비비 <웃음> 첫 번째 신어 생일 케이크를 골던 간 거르러갈 레이 하지만 가게에는 레이가 안 먹어본 맛의 케이크와 좋아하지 않은 케이크만 있다면 1번 케이크 말고 다른 디저트 먹지 뭐 그냥 안 산다 2번 새로운 거 오히려 좋아 새로운 케이크에 도전해본다 3번 생일이니까 좋아하는 케이크를 꼭 먹고 알겠소 열심히 검색해서 좋아하는 케이크를 파는 가게를 찾아간다 음 저는 바로 생각이 났거든요 이제 제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근데 멤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제 멤버들도 그렇고 제가 상가, 생각하기에는 생각하는 저는 1번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털털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웃음> 그리고 2번 새로운 도 오히려 좋아 이것도 약간 멤버들 제가 다 약간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이번 고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거 진짜 좋아해가지고 저는 3번을 고르고 싶거든요 멤버들이 일단 그래도 첫 번째 문제니까 3번으로 골라볼게요 3번 레이의 페르허시는 3번 비비비 잠깐만 조금씩 천단! 2번이래요 여러분 2번을 걸은 사람이 유진언니 가을언니에서 3번은 원연리즈 뭔가 어 뭔가 건포즈는 그게 있어요 건포즈 길에 뭔가 통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와, 신기하다 근데 이런 거 오히려 좋아 맞아요 뭔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건포즈는 약간 3번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약간 곰포즈 바이브가 있어서 역시 곰포즈 내 마음 알고 있네 <웃음> 다시 여기서 우정을 확인한 것 같아요 그쵸 3번이라고 생각했죠 다이브도 <웃음> 그러면 다음 문제요 그때는 <웃음> 두 번째 신호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생일 휴가를, 바, 휴가를 하루 받은데이 귀중한 이 휴가를 어떻게 보낼까? 1번 집이 최고지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겠소 2번 편소에 가보고 싶은 똥 가고 <웃음> 가보고 싶었던 카페도 가고 쇼핑도 할래 3번 본 틀린 바다로 힐링하러 가야지 다 하고 싶은 건 어떡해요? 다이브 <웃음> 난다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이거 진짜 고민 된다 집이 좋은데 쇼핑도 가고 싶고 근데 바다로 힐링도 가고 싶고 다이브는 내가 뭘 걸은 거 같아 음, 이게 조금 시간 뜸이 있어서 좀있네요 쌍. 바다로 힐링하러 가기? 근데 바다는 진짜 진짜 하루, 하루면 하루는 안갈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다음날에 바다는, 바다는 근데 멤버들도 뭔가 안 걸을 것 같고 1번 일본 아니면 이번인데 제가 진짜 집곡을 좋아하거든요 어제도 집곡했는데 봤죠? <웃음> 집곡 했는데 이1 그죠 다이브도 그렇게 생각하죠. 음, 집곡을 하면서 왜냐면 집곡을 하면 저는 좋은 점이 뭐냐면 애니도 볼수 있고 게임도 할수 있고 그림도 볼수 있고 침대랑 한 몸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좋거든요. 근데 이번 현재 에 가보고 싶었던 카페나 이렇게 쇼핑도 할수 있으면 그것도 좋고, 아, 좀 고민되네. 근데, 하, 하루면 저는 1번 할것 같아요. 왜 다들 2번이라고 하시죠? 1번인데. <웃음> 아, 근데 멤버, 멤버들도 근데 제가 직곡을 하는 걸 좋아하는 거 알아서 1번이라도 할것 같아요. 이 <웃음> 1번? 2번? 1번? 2번? 아 근데 아 그러면 다이브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무서워요 사실 2번이 <웃음> 괜찮을 것같은데연이면이번 그러네 그러면 다이브의 의견을 듣고 2번을 해볼까요? 2번으로 할래요 오케이 레이는 2번으로 할게요 잠다? 오. 멤버의 답 <웃음> 근데 진짜 웃겨 <웃음> 왜 1번이 없죠? <웃음> 근데 그쵸 일탈해야 되죠 여러분 2번은 요진 언니랑 원영이 리즈 이소가 골랐고, 3번은 <웃음> 가을 언니가 골랐어요. <웃음> 아, 가을 언니 왜 이렇게 웃기지? <웃음> 혼자, 혼자 다른 답 하는 게 웃겨요, 그냥. 나의 웃음 보트는 가을 언니. <웃음> 우리 그랜마. 맞아요. 이번이겠죠 하루, 하루만 휴가를 받으면, 이번으로 아, 이게 다이브 말을 들으면 천답할 수 있는, 약간 기회가 많으,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쵸? 아 근데 왜 이렇게 웃기지? 가을 언니는 왜 바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따 물어봐야겠어요 일단 그러면 선물을 골라볼까요? 아 선물 마지막? 그래요 마지막이래요 여러분 제가 너무 다급했죠자 그럼 다음 문제로 할게요 아 다윤이 너무 웃기다 <웃음> 아왜 바다라고 생각했지? 레이의 웃음 버튼 짠! 세 번째 신호 이브 꿈속에서 산타 할아버지를 만난 레이 레이의 생일 선물을 골라보라고 하시는데 레이의 선택은 1번 모들보들하고 따뜻한 나비 모양의 담요? 이번 전상이 가득한 담긴 멤버들의 손편지. 헉, 좋다. 3번, 다이어리를 꾸밀 수 있는 아기자기 키치한 다크세트? <웃음> <웃음> 일단, 3번은 제가 너무 많아요. 스티커 산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요즘 좀 가득 찼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산자를 살까 고민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멤버들도 알고 있어서 아마 3번은 굳이 안 고를 것 같은데 3번은 일단 빼보고 마음 같았으면 2번을 고르고 싶은데 탐나는 건 1번이거든요 여러분 <웃음> 다이브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난 진짜 혼자 못 고르겠어 2번? 2번이지 2번이 맞죠? 여기서 뭘 걸었냐. 뭔가 무서워요. 이거 1번 걸으면 막 숙소 가서 멤버들한테 혼나는거 아니에요? 2번, 2번. 2. 그쵸, 저 근데 진짜 생일 선물 뭐 받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로 꼭 손편지라고 해요. 제가 진짜 편지를 좋아해가지고 다이브한테도 보내줬고 그냥 받는 것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다이브가 준 편지들도 진짜 너무 소중하게 진짜 아끼고 있어요 가끔 읽고, 힘나고 그래요. 다이브도 이번이라고 그러네요 음 멤버들에게 저, 저 같았으면 멤버들이 선물하고 싶은 건 근데 저는 진짜 선편지는 필수인 것 같아요. 유진 언니가 생일일 때도 좋고, 원영이가 생일 때도 좋고, 미주 때도 좋고, 현소 때, 이소 때도 잔영이 좋고, 가을 언니도 당연히 줬었고,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아기 때부터 군. 그래서 저는 선편지는 필수고, 플러스 선물을 주는데, 진짜 딱 취향에 맞게 줘요. <웃음> 다이브는 완전 2번이라고 생각하네요. 근데 저도 2번이에요. 뭔가 편지, 편지는 뭔가 언제나 읽어도 감동, 뭔가 감정이 뭔가 그때 감정이 뭔가 담아져 있어서 너무 좋지 않아요? 그쵸? 좋아요. 그러면 저는 전성이 가득 담긴 멤버들의 선편지로 이번으로 골라볼게요. 삐삐 삐삐 삐삐. <웃음> 아 맞췄다. 어 <웃음> 근데 <웃음> 이것 도 음. 너무 웃긴데요. 이번은 <웃음> 유진 언니, 가을 언니, 원현, 리즈고 천번이 <웃음> 이서예요. <웃음> 이서야 왜다구라고 생각했어? <웃음> 이서, 우리 애기 <웃음> 이거 보고 있나? 이거 보고 있어? <웃음> 이서가 아까 보, 보겠다고 했는데 이서야 왜 다쿠 세트라고 생각해서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이서가 항상 귀여운 걸 주니까 <웃음> 그래도 텔레포시 성공했네요 <웃음> 이게 두 개나 선물을 받아요 이제 <웃음> 근데 아무도 일본이라고 생각 안 했네요. 이수야 그냥 차라리 일본은걸렀지 그렇지 않아? <웃음> 음. 자, 다음 문제로 해보도록 할게요. 스르르르르네 번째 신호. 음. 생일은 역시 맛있는 걸 때려야지 레이가 선택할 생일상은 1번 피자, 치킨, 떡볶이 오늘은 먹고 싶었던 배달 음식을 마음껏 먹고 싶어 2번 명이나물? 명이나물 없는 생일은 생일이 아니다 삼겹살, 명이나물, 냉면까지 삼겹살 풀코스 완전 3번 예쁜 샌드위치, 맛있는 음료, 달달한 디저트까지 깔끔하지만 알찬 브런치 코스 이거는 원영이가 좋아할 것 같은데요? <웃음> 그렇죠 <그쵸? 웃음> 저는 근데 명이 나오이 너무 좋거든요 다이브 <웃음> 난 2번을 고르고 싶은데 사실 어떻게 생각해요? 2번이겠지? <웃음> 그렇죠 음... 이이이 이, 이? 그러면 멤버들이 어떻게... 원영이는 원영이 취향은 완전히 3번 이거는 완전 맞출 수 있는데 어렵네요 1번은 음, 피자, 치킨, 떡볶이는 막 엄청 좋아하진 않고 명이나물 있는 삼겹살 풀코스 아니면 브런치코스인데 생일에 맛있는 걸 때린다면 이번인데 음, 다이브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다이브 말을 들으면 첨답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나보다 멤버들 잘 아는 것 같은데? <웃음> 2번 이 그쵸 왜냐면 이게 명이나물도 있고 삼겹살도 있고 4명까지 이게 4명까지 있는 게 완전 풀코스 필수. 이게 너무 너무 감사해요. 여기에 껴주신 4명을 <웃음> <넷> 껴주신 이이이이이이 <웃음> 이, 이, 이, 이, 이. 그러면 이러할게요. 오케이. 저도 이를 걸르고 싶어서. 자, 명이나물 없는 생일은 생일이 아니다. 삼겹살 명이나물 냉면까지 삼겹살 풀코스. 저는 이번으로 할게요. 삐삐삐삐. <웃음> 삐삐 <웃음> <웃음> 맞았다. <웃음> 왜 이렇게 한 면씩, 한 면씩 다른 답을 할까요? 이번은 골라준 사람이 가을 언니, 원연, 니즈, 이소고, 1번이 유진 언니야. 근데, 어, 근데 유진 언니랑 저랑 같이 밥 먹을 때, 배달 음식을 먹을 때가 많았어요 약간 저희 아이브가 파티할 때 진짜 배달 음식을 시켜서 많이 시켜서 먹거든요 그래서 유진 언니는 아마 그걸를 산상해서 일본어 골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취향은 삼겹살 명이나물 이게 명이나물이 완전 포인트 그리고 4명까지 <웃음> 그래도 멤버들 진짜 는 취향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이브도 진짜 아이브랑 텔레파시가 아주아주 아주. <웃음> 자, 다음 문제로 해볼까요? 이제 마지막인데? 그래도 하나 빼고 다 맞췄네, 그쵸? 헉, 하나 빼고 다 맞췄네? 첫 번째 때부터 댓글 볼걸? <웃음> 그래도, 그래도 다섯 번째 문제 다섯 번째 신호 띠링 생일파티를 직접 열기로 한 레이 레이가 직접 계획할 생일파티는 1번 뷰가 좋은 예쁜 식당을 예약해서 맛있는 음식 먹기 2번 숙소에서 멤버들과 함께하는 파자마 파티 이게 약간 목소리 턴에서 느껴지지 않아요? 저희, <웃음> 저희 2번이 너무 좋아요 3번 공원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피크닉 파티 약간 3번이 예쁘긴 하는데 2번인데요? 제 마음은 2번인데? 다이브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멤버들도 멤버들도 약간 2번을 걸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뭔가 확신이 있어요 저희끼리 놀때 진짜 재밌거든요 숙소에서 그래서 아마 홈파티 할때딱 유진 언니가 생각한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 막 같이 유진 언니의 카메라로 사진도 찍고 TV도 보고 진짜 그럴 것 같아요. 홈파티 진짜 재밌겠다 그런데 <웃음> 이번 이번 그쵸 다이브도 이번이라고 생각하죠. 음이 2, 이 2, 2. 완전 이 2. 그러니까 홈파티 진짜 재밌겠다 파자마, 파자마 공파티 그러면 밤에 다같이 거실에서 이불 깔고 막 자고 그 베개를 이렇게 싸움, 베개 싸움 다고 막 <웃음> 이소, 이소 <웃음> 이소 <웃음> 저 이소랑 한번 베개 싸움 한 적이 있어요 <웃음> 아그쏠리 <쏠이> 있는데 <웃음> 아, 이소랑 저랑 우단 탄지이기 때문에 우단탄한 전제를 했죠 <웃음> 누가 이겼냐면 제가 봐줬던 것 같아요 언니라서 그래도 우단탄지 언니로서 이서가 동생이기 때문에 저줬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치 이서야? 넌 기억하지? 백일쌈면 <웃음> 진짜 재밌어요 근데 이게 진심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여러분 <웃음> 진심 진심으로 하면 다쳐요 이젠 아주 귀엽게 귀엽게 이렇게이렇게쓰담쓰담하는듯이한 걸로 상상해 주세요. <웃음> 실제로는 어떻게 했는지는 비밀로 할게요. 이이이 <웃음> 이, 이. 그러면 일단 이번구로이 친구는 이친구이이비비이비이이이이비 <웃음> 제가 왜 충격적인데요? 3번? 피크닉파 약간 제가 너무 로맨틱한 걸 좋아해서 그런가요? 여러분, 좀 뭔가 멤버들이 안 고를 것 같은 걸 골라서 조금 놀라워요 3번을 고른 사람이 가을 언니랑 리즈랑 이소 애기 1번은 <웃음> 원영이 음 이번은 유진언니 그니까요 유진언니는 이런 걸 상상하는 것 같아요 원영이는 뭔가 맛있는 식단 막 그런 걸 상상해서 그런 것 같고 이거 진짜 멤버 취향이 잘알수 있네요 선왜리즈랑 <웃음> 가오론이랑 이서는 피크닉을 생각했을까요? 왜? 보고 있어? 풋처 <웃음> <웃음> 다이브도 놀러? 왜? 왜 선반이지? 생일 파티라서 그런가요? 파자마 파티는 우리가 맨날 해서 그런가? 저는 그니까요. 텔레파시가 전날 되지 않았다. 맞아요. 텔레파시 원래 텔레파시 잘 되면 이렇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실패해서 이렇게 되고 버랬어요 이렇게 너무 슬프네요. 그래도 이제 3개 맞췄네? 그쵸? 3개 맞추면 그래도 잘된 거잖아요 음. 이제 선물 걸을까요? 어, 스 <웃음> 우와. 2번 아니.. 맞아요 2번이 아니었어요 사람만의 생각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딱 멤버 취향이 나타났어요 이해를 하니까 <웃음> 음, 맞아요 지금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원래 같았으면 3번을 딱 골랐을 것 같은데 시기가 좀 그래서 요즘 집곡하는 것도 많아서 이번엔 자연스럽게 고르게 된것 같아요 음 추운데 피크닉이라니 무슨 일이에 <웃음> 아니에요 패딩만 <웃음> 입으면 돼요 음 다이브 성원을 한개 들어주고 선물을 헉! 선물 포기원 하나 추가? 헉, 다이브 성원을 소원을 말해봐요 성원 말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선물 하나 더 받을 수 있어요 선물 마징 마징 마징 마지마지마지 마징 기다리는 동안 하트 눌러볼게요 음이짱 봐봐 봐봐요 일본 일본에서는 에호마키라고 2월 3일에 그게 있거든요. 세트분 여기 있는데. 今日はそれまで食べてません。韓国にはそれがなくて、でも日本にいる時はいつもエピソードがあります。日本にいる時はエホン巻きが普通納豆とかがあるんですけど、私の家ではお寿司が大好きで家族みんな仲に 슈토라, 샤몬, 익라, 슈토라, 도, 토로미 도, 가, 이토라그토라 슈토라, 슈토라, 슈토라, 슈토라, 슈토라, 슈토라, 슈토라, 슈토라, 슈토라, 슈토라, 슈토라, 슈토라, 슈토라, 슈토라, 슈토라, 슈토라, 슈토라, 슈토라, 슈토라, 토라 슈토라, 슈토라, 슈토라, 슈토라, 슈토라, 슈토라, 슈토라, 슈토라, 슈토라, お願いをお願いってくださったら私がもう一つだけプレゼントゲット券をもらえるのでタイムの皆さんがハッピーバースデーなんつってすみませんでしたハッピーバースデー<笑><笑><笑><笑> 무슨 <웃음> 애요? 아 너무 웃겨. <웃음> 아저저 아재 가게그 진짜 좋아해요. <웃음> 어제도 이소한테 말했는데 이소가 진짜 싫어했어요. 아아 <웃음> 아, 너무 웃기다. 음 일단 다이브 여러분 포즈 포즈에 취해달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쉬운 소원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다이브로 분, 지금이 케해요.自分で受けてる.そうです. 人でよく笑います b 해피 <웃음> 플러스 <웃음> 음. 성원 그러면 뭐하죠? 애교 3점 세트? 왜 애교죠? <웃음> 뭐하지? 그러면 애교를 할게요 <웃음> 애교 빨리 할게요 <웃음> 하나 둘 <셋. 웃음> 이게 애교 맞나? 아닌 것 같죠? 제가 좋아하는 포즈 3점 세트를 했어요 사실 여러분 한번더뿌 <웃음> 받았어요 애교가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애교 애교 어때요? 반짝 눈빛이 아 1번 합격 받았어요 하고 2번 2번 2번 어때요? <웃음> 2번, 3번? 어, 어떡해.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이게, 이래, 이래서 서원인가봐요 어, 3번? 3번은, 아, 어, 내가 진짜 좋아하네. 이거 알아요,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데. 레이 하트인데, 이렇게 말랑말랑은 평온한. <웃음> 자 그러면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개? <웃음> 고민되네요 일단 이 노란색이 타미나 아 잠깐만 모양을 확인해봐야겠다 소리로 <웃음> 모양을 소리로 확인해볼게요 이거 다 만져봐도 돼요? 안 돼요 한 번에? 그럼 이거 만져볼. 안 돼. 이거는 아. 여기는... 근데 이거 노란색이 너무 예뻐서 이거를. 저는 보고 결정, 보고 판단하는 사람. 하고 제일 작은 것 하나. 하고 음이 핑크 색깔. 왜냐면 제일 크거든요 이렇게 쇼 핑크 색깔 하나랑 둘 중에 하나로 골라야 된다니 이걸로 해볼게요 지금 제가 확인을 해버렸거든요. 이렇게 내게 생일 선물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응. 이거 까는 거예요? 헉, 대박. 내일 생일 선물 빵. <웃음> 여기서 좀 시간이 뜨니까 확인하는 제가 뭐 했는데 너무 웃기네요. 티아라 찍게 때? 그거 있어요? 티아라. <웃음> 감사합니다. 이거 확인해야 되는데. 어때요? 스타라 <웃음> 티아라 겠게니다두루루루루루루루루루 <웃음> 이런식 이렇게 할까요? 이게 뭐지? 이게 선물이에요? 느낌이 좋은데요, 여러 아닌가? 웃고 계시는데요? 웃고 계시는데요? <웃음> 레인님, 제 팬이라고 들었어요. <웃음> 오늘 생일이시라면서요. 정말, 정말 축하드려요. 제 생일은 <웃음> 2월 21일이거든요. 레인님의 전성 가득한 선물을 기대할게요. <웃음> 그럼, 아디오. <웃음> 아디오스. 아저 진짜 눈물 날것 같아요 아, 아, <웃음> 와 이거 진짜 벽에 붙여야겠다 이렇게 제가 아이브 이사님 진짜 팬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보셨나요 이거? 이거 알고리즘에 뜨는 이거 보고 진짜 팬이 됐는데 이렇게 이서님께서 멋진 사인도 있고 이렇게 직접 <웃음> 축하 메시지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생일 축하해 달라고 선물 기대하고 있다고 이런 메시지까지 받았어요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네요 근데 아디오스 아, 이거 볼 때마다 왜 웃겨, 웃겨서 웃겨 눈물 날것 같아요 전생 선물 일단 받았습니다 아 진짜 웃겨 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웃길 수 있어요? <웃음> 이뻔뻔한모야 맞아요 이서가 아주 뻔뻔하거든요 너무 웃겨 <웃음> 아니, 근데 좀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웃긴 선물이 있어야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주 완전 소중하게 이렇게 하고 집에 가져갈게요 이서야, 언니가 가져갈게 <웃음> 자, 그러면 두 번째 선물. 이거 뭔가 느낌이 좋거든요. 저는 제가 이 노란색을 좋아해요. 제가 아기 때 건주 경험을 했는데 무슨 그거 있었어요. 건주 경험. 무슨 하루 건주 경험 어쩌고 있었는데 그때 노란색 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찍었었어요. 그래서 뭔가 원래 추억이에요. TMI. 생일, 그때 생일이었다 생일 TMI였어요 박스, 박스는 심지어 핑크색이야 <웃음> 자 야, 이것도 뭐 웃긴 거 아니에요? 오, 아 이거는 완전 완전 제 취향 스티커, 스티커랑 이렇게 메모장이랑 마스킹 테이. 프 제가 근데 요즘 또 벽구랑 차쿠도 했잖아요. 차쿠. <웃음> 이걸로 차쿠 해야겠다. 집 가는 길에 이거 차쿠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꼭 보여드릴게요. 오, 완전 잘 됐다 완전 처음 선물 <웃음> 처음 선물 받아 와 근데 진짜 예쁘다 케이크도 있고 완전 레이치한 핑크 블랙 완전 핑크 스티커랑 블랙 퍼플 스티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키치한 스티커 그리고 예쁜 메모장이랑 짜잔 스킨 테이프 예뻐요 이거 는 완전 효율적인 선물 받았어요 이걸로착고해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웃음> 감사합니다 스트데3 번. 뭘마지막으로이까요이걸 마지막? 그이걸고이걸 이걸 먼저 할게요. 스트 근데 이건 뭔가 뭐지? 왜으시죠이 <웃음> 안에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웃음> 뭐가 들어있지? 다까볼 다 거야 귀요미 세모 있네 뭔가 곰포즈 느낌인데요 원연 레이리즈 어때요? 곰포즈 Have a nice day <목소리> <어머. 웃음> 이게 뭐예요? 이게 반지인가? <웃음> 대왕 반지를 받았어요 다이브 이게 뭐야 눈좀 예쁘네 약간 방이 인테리어에 좋은데요? 내가, <웃음> 내가 좋아하는 보라색 반지를 받았어요. 리즈와 결혼식에 딱 맞잖아. <웃음> 리즈야, 내가 이거 집 가서 껴줄게, 손가락에. <웃음> 리즈도 보라색 좋아하거든요. 이게 완전 좋은 선물을 주시네요, 회사에서. <웃음> 감사합니다. 와 이거 근데 좀 예쁜 것 같아요 <웃음> 이거 끼고 있어야 되나? 아니야 집 가서 리즈랑 서로 껴줄 거예요 그치 리즈야? 자 드디어 마지막 선물 까보도록 할게요 이건 좀 기대해도 되려나? 아, 소리부터 약간 기대를 안 하는 걸로 할게요. <웃음> 아니, 아니요. 막, 삼성꽁,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갑자기? 어, 근데 이거 좀 예쁘다. 완전 오늘은 레이크 앰성으로 파티를 하고 있어 손 그러면 손목에 안닦기겠다 아까 봤지? 응, 비주랑 손목에서 껴준 걸로. 살고 안 하니까 나, 나, 니가 데리고 가나, 나, 니가 데리고 가나. 어머. 뺄게야 하트 봤스 나만 볼게요, 이쁜. 예쁜데요? 스타랑 이거 봐요. 와, 와, 레이의 집게핀 새로운 친구가 나타났어요. 호피. 근데 핑크. 와 진짜 예쁘다. <웃음> 와, 이거 와 이게 제일 아니야? 이서의 이소의 선물 다음에 이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웃음> 우와, 내가 좋아하는 귀돌이. 근데 이... 아이걸 풀어야 되는구나. 다이브 제가 귀돌이하고 다니는 거 아세요? <웃음> 아직도 이어선물 웃기다고요? 저도 웃겨요 그냥 볼 때마다 생각날 것 같아요 생일 추억이 될것 같아요 <웃음> 푸는 게 어렵네 이렇게 집게핑 이모 컨데 진짜 내 스타일인데? 저 레이 레이 항상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아시죠? 이게 바로 레이 스타일. 이게 유니컴 옷에 포인트를 줄수 있어요. <웃음> 귀돌이 어떻게? 근데 핑크 귀돌이라니저 진짜 귀돌이 새로 살거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때요? <웃음> 제가 진짜 귀돌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더리를 선물 받아버렸어요 <웃음> 레이 생일이니까 마지막 선물도 오픈? <웃음> 허락을 <받>, 맡아버렸네요 <웃음> 몰라 몰라 이거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런 선물까지 어 <웃음> 근데, 저는 처음에 이서가 나오니까 어, 멤버들 혹시 다 이런 사인을 준 건가 싶었는데 이서만 주니까 웃기네요. <웃음> 그렇죠. <그쵸? 웃음> 이서만 주니까 웃긴 것 같아요. 아니요살건 이건 어. 이렇게 잘 맞이. 조심? 이게 조심이라고요? 근데 이거 반대로 해버렸는데 괜찮아요? 귀돌이 하면 근데 사실 노이즈 캔슬링 돼가지고 <웃음> 안 들려요 헉! 곰돌이 근데 곰돌이 리즈가 진짜 좋아하는데 이 박스라도 리즈한테 찍고 싶다 전화 먼저 이건 뭐지? 아예 웃고 계셔요? 이건 뭐지? 인생 <웃음> 알겠다 아니, 아니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주시면 어떡해요? <웃음> 다 해보이고 뭔지 알아요? 이, 이거만 봐도 알수 있지 않아요? 저는 약간 이렇게 액재가 보였는데 그거 일로면 알겠, 알겠는데 난 아, 다이브 반응 보고 싶다 다이브 반응 보고 열어볼게요 이게 뭔지 맞춰봐요 다이브 아 진짜 웃겨 학고는학교타 단단 자츠 말했지 않다 다이브 이거 맞춰봐요 오? 어떻게 알았지? 맞아요 이게 바로 김레이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 명이나물이에요 <웃음> 아 생일 생일에 명이나물 받는다니 다시는 없을 것 같아요 <웃음> 이걸로, 이걸로 거기랑 같이 먹어야겠다 그렇죠 어떻게 명이나물 거기주는, 거기주는 가을 언니, 어디일까요? <웃음> 거기랑 같이 명이나물을 먹고 싶네요? 이건 아주, 아주 아주 소중하게 가져가서. 근데 곰돌이 안에서 명이나물이 나타난다니 아주 깜찍하지 않아요? <웃음> 아, 너무 웃겨요. 에고마 명이나물이 일본어로 뭘까요? 전 그걸 모르겠어요. 에고만의 하.. 에고만かな? 메카부 메카브? 부 no. 에고만의 하.. 에고만의 葉の漬物ですかね?私のママも 에고, 에고マで <웃음> 명이나물, 本当に大好きなんですよ日本にもあったらいの 日本でお肉食べるときいつも명이나물을 사가집니다. 솔로 커버 멘트 스킬, 맞아요, 제가 솔로 커버했잖아요, 여러분. <웃음> 이걸로 그것도 올렸었는데 틱톡 봤어요? 맞아요, 뭔가 생일에. 생일에는 못 어렸지만 약간 생일을 가까이 이렇게 다이브에게도 선물을 줄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반응도 좋아서 우리 엄마도 항상 듣고 할머니도 진짜 맨날 듣는 데요 <웃음> 부끄럽네? 프레젠트 전부 커와이 전부 커와이 전부 커왔지저 선물 다 귀엽죠? 이귀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따뜻해요. 노이즈 캔슬링 되지만, <웃음> 저는 미역국은 생일 안 먹어봤던 것 같아요. 먼저 한국에서는 그게 있잖아요. 미역국이 먹는 게그 문화라고. 근데 일본에서는 생일 때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어. 저같아서 저는 술시는 무조건 먹었고 생일 케이크랑 술이랑 스테이크 이렇게 할머니가 요리해 주셨어요. 다 먹었네요. 그냥 먹고 싶은 거만 이다 먹었어요. 응대해 준 어머님 한 고토. 마마, 미테루. 올해는 같이 어이 와야 되게 なかっ다 けど 라이네와 이원히데길를 타고 있는. 어떻게 요 엄마한테 메시지 보냈어요. Happy b i r 추천하는 노래. 오늘은 그거 들어요, 여러분. 그 저희 선배님께서 그거 안녕 앨범에 있는 Happy b i r t h 그 노래 들으면서 왔거든요. 그거 꼭 들어요. 레이의 생일이니까 그와 들으면 완전 뭔가 아 진짜 생일이다 뭔가 설레는 마음이 돼요. Happy birthday to me. 맞아요. 음. <웃음> 이따 캡처 타임 향했던 그쵸. 오늘 아 근데 오늘 진짜 이렇게 생일 파티를 열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멤버들과 이렇게 삐삐삐삐 하고 선물도 이렇게 하고 건주도 하고 기도리도 하고 기타도 치고 <웃음> 진짜 아주 재밌는 파티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이브는, 다이브는 어땠어요? 저의 저의 혼자 하는 생일 브이앱 재미있었나요? <웃음> 그래도 뭔가 혼자 말 많이 한것 같아요 <웃음> 혼자 잘 웃고 <웃음> 제가 진짜 혼자 잘, 잘 웃어요 다이브 <웃음> 저 밤에도 혼자 잘 웃고 그냥 웃긴 거 있으면 웃어요 <웃음> 이소는 프레젠터는 충격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소의 선물 충격이 아직 남아있대요. 일본 타입으로도. 저도 그렇고. <웃음> <웃음> 잊을 수가 없네요. <웃음> <웃음> <웃음> 음, 이비비, 너무 귀여워. <웃음> 아침 탄생일 이에요 탄생일 어고니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재밌었어요. 저도 너무나도 재밌었는데요. <웃음> I love you. I love you too.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타임 캡처 타임 마지막에 하고 끝날까요 저의 그 한선 캡처 타임. 뭐하지? 하트? 타임 캡처해요. 레이피스. 오늘 행복하니까 레이피스 완전 폭발. <웃음> 끝낼게요 여러분 이제 슬슬 빠이빠이 하는 시간이 왔어요 이제 우주, 우주로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멤버들이 기다리는 우주에 <웃음> 오늘 진짜 이렇게 레이의 생일파티에 와주셔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나도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다시 찾으러 올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요 오늘 레이뿐의 생일파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またまた探가신行코ので라이브の皆さん待っててくだ이いね今日はね今日今日今日今日今日今日今日今日今日今日今 okay. 우주로 다시 게요